안녕하세요 진나 진아. 놀아요의 진나입니다 이번엔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나의 로블록스 보물섬 만들기 초보 체험 한번 초보인 구계정으로 다른 분들의 배를 얻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싱 일단 다른 배를 얻어서 타야 하니까 한번 다른 팀들의 팀 요청을 보내볼게요 일단 초록팀에 왔는데요 이분은 어떤걸 제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작이 다끝난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빠르게 출발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출발! 지금 이런식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 갑자기 다른차가와서 이상한 방해를 하는것같습니다 근데 고리 모드라 안통해요? 계속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지금 배를 만드신분께서 재설정을 하셨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라도 끝까지 가볼게요 어...끝까지 못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안돼! 지금 제가 탈모가 왔어요!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망한 것 같습니다 배가 이상한 곳에 정착됐고 또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재설정을 해볼게요 크흠 이렇게 다시 왔고요 이번에는 한번 다른 팀에도 가볼게요 이런식으로 이번에는 블랙팀에 왔는데요 이분은 좀 아까 봤던 분인데 다시 한번 와서 얻어 타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에서 얻어 타볼게요오 <웃음> 친절하시네요 의자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은 한번이 고수분의 배를 타고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밑에 있는 미스터리 블럭이 발동되면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트 터빈도 연료가 다다라서 꺼졌어요 아! 1초만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 이게 뭐야 또 탈모가 왔고 대두가 되고 난리났습니다 연료가 다다르니까 이런 대참사가 났네요 이렇게 실패를 해버렸네요 그래도 보물을 얻고 나쁘지는 않은 성과였어요. 이렇게 한번더 진아의 보물선 만들기 초보 체험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남의 배를 얻어 타던 2년 전 시절이 떠올라서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아는 여기까지 안녕!